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076 233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망인은 2016년 1월 16일 2시 5분경 이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이마트 앞에서 도로 우측 연석 및 신호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즉사였습니다. 하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친동생 지인은 2016년 1월 14일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출고시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중개업자 이 e 소유의 이사건 사고 차량을 대여 받았습니다. 유통업을 종사하는 지는 업무상 자동차 운행이 필수적이었고 지가 이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이사건 보험 계약은 운전자 만 28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과 김영피 보험자의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망인과 지은 지의 차량 출구 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과 피 보험 차량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은이 사건 사고 차량을 대여받은 즉시 망인에게 인도하였고 망인은 이사건 사고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았고 이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할 때 따로 지의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소유의 자동차는 피보험 차량 뿐이었고 지는 업무 특성과 보험 혜택상 피보험 차량을 전속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지의 매수 차량 출고 시까지 망인의 전속 차량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